잘들 계셨나 모르겠습니다. 요즘 날이 춥죠? 되게 추워요. 에... 대전 경천사를 가지고 있는 운영하는 천일법사입니다. 오늘은 양력으로는 2018년 1월 30일 날이고 음력으로는 12월 14일, 임수리입니다, 임수리. 임술일. 며칠간 계속 추워가지고, 다들 난리였는데, 우리 천일도 혼자 살다 보니까, 집에 불을 별로 안 뗍니다. 그냥 혼자 살으니까 거의 냉골이지이거은 오늘은 이천일이 영상을 찍어도 영 이게 스마트폰으로 찍다 보니까 어 마이크 음질이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짙짓거리로 해서 아마 기존에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짜증나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었을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뭐 내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거 떠드는 거는 그 떠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냅두고 오늘은 어떻게 그냥 이국리, 저국리 해가지고, 마이크, 그 마이크 같지도 않은 거 해가지고, 한번, 에 새로 이제, 이 환경을 바꿔가지고, 찍어보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화질도 뭐이 천일이 딱 잘생긴 건 아닌데, 화질도 이렇게 막 좋게 하다 보니까, 딱 30분에서 35분 사이면은, 영상이 끊겼고, 자동으로 끊겼고 그랬는데, 원소는 좀, 화질도 좀 어리버리하게 나오게, 좀 화소수를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길을까 싶어가지고, 혹시 몰라서. 그랜드 짧아지면 안 되고. <웃음> 요 며칠, <웃음>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TVG 조선 그 프로그램에서, 탐사보도 뭐 세븐, 거기에서, 그, 몇십억 뭐, 음, 해먹은 그 모부당을 취재를 해가지고 나왔고, 어? 그제에는그 뭡니까 그뭐 추적 뭐, 뭐 뭐지 어, 소비자 CSI 뭐 소비자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또 프로그램에서 무당들의 그 수법 뭐 이래가지고 아주 뭐 거창하게 그뭐 그 양면이 있습니다 양면 좋은 점 나쁜 점 이렇게 있는데 일단 좋은 점이라고 하면 기존의 무속인들이 반성하는 계기가 있으면 되겠고 나쁜 점에 나쁜 점이라고 하면 전부다 일반 무속인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물어 보간 그것이 참 아쉽습니다 좀더 그렇지 않은 어, 올바로 잘 가는 어, 그런 세자나 무당도 있다 무속인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같이 가주고 이제 봤으면 좋았을 거를 일방적으로 어, 무속인 무당 사기꾼 나쁜 놈 돈만 알고 전도 보는 것이 이런 식으로 막그 일단 뭐 각본을 잡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시종일관 그랬습니다 단지 하나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맨첫 서두 멘트, 멘트를 영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그랬을 때 올바른 모당이거나 제자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고 그제첫 몇번 멘트를 일단 그렇게 잡아주고 끌고 와도 그거 하나 참 위안이 됐겠습니다 그거 하나 아, 그 여러분들 방송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습니다만 에, 오늘 이 채널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다른거 아닙니다. 아, 굿을 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응? 굿하지 마세요. 굿왜 해요. 하지 마세요. 굿하고 돈 버려. 몸 배려, 만시창이 돼, 뭐, 사람, 능력이 이 뭐예요? 구신, 굿과 치성은 좋은 의미로 뭔가 다른 그 좋은 걸 이렇게 이루어보자. 자기 소원 성취해보자. 그렇게 가는 게 굿과 치성인데, 그걸 해가지고 오히려 파탄을 맞이한다 하면, 그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걸 왜 뭐 안하려고 했는데 뭐 점쟁이가 하라고 해서 했다? 그럼 점쟁이가 죽으라 하면 죽을거예요이 천일이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무당을 만나는 것도 니들 복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비 무당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돈 뜯기는 것도 타이 없어요. 누가 그런 무당 만나라고 했나? 요 꼭이에요. 운명이 팔자고. 언젠가 그대법원 쪽에서 팔에 누군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 당했다. 해가지 고소를 해가지고 갔는데,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를. 이 천일도 유심있게 봤습니다만. 그구술함으로 인해서 너도 그 당시 위안을 받았지 않느냐. 이것은 일종의 무형의 형태로서 네가 위안을 받았으면 됐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판결을 한 거를 아마 얼마 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일이 얘기하는 건 뭐냐.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 믿음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누가 하라고 그래? 누가 목에다 칼들에 대고 구달아 그래? 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무속인이든 제자 어떤 인간이래도부슬하라고 응? 개 지랄을 해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각자 몫이라는 거예요. 본인 책임이지. 누가 하라고 하냐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놓고 보니까 아, 결과가 안 좋고 답이 안 좋고 이건 아닌 것 같고 내돈 돌리도 그런다고 됩니까? 그 저기 그몇시억 해먹었다는 거보다는그막그 전화 통화한 거 나오는데 개그러두구만너구단은 그거 참석했었지? 맛있게 먹었지? 그러고, 요 그런 거. 그니까, 러 이, 그, TV 조선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뭐, 이렇게 막 옆에서 이 소스를 주던 그 남자 무당인가 박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인터뷰하는데, 50% 뭐, 진짜 무당은 50%도 안될 거다. 하는 얘기를 하더구만, 제가 봐서는 50%도 안, 50%가 뭡니까? 10%도 안될 거예요. 아 심지어 그 뭐, 그 무당 양성하는, 아니, 그 학원도 있다면서요? 학원도 있답니다. 근데 첫째는, 제작일을 가고 무당 일을 하는 무속인들이 각성을 하고 그렇게 나아야 되는데, 세상에는 사기꾼들이 놀렸습니다. 놀렸어요. <웃음> 옛날 말로 음수의 소리를 뭐 서울 가면 눈깎고도 코베, 아 눈, 눈, 눈 뜨고도 코베 간다 했나요? 그런 식이란 얘기죠. 눌렸어요기게 우리 무속인들 세상뿐만이 아니고, 주변에는 얼마든지 눌렸어요 그런 것들. 우리 주변에 직장, 내 그룹이든 어디든지 간에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다내마 같아, 아니지.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제시했던 문제점들, 뭐 이제 대표적인 게뭐 사슬 세우기.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트릭, 트릭이라고, 트릭. 타설 새우기랑뭐뭐 오방기 뽑는 거또뭐 이렇게 뭐야거몇 뭐, 어? 가지 이렇게 어? 나왔더구만 <웃음> 아 작두 타는 거 예전에도 저는 이 제자들이 천일 제자들이 묻습니다 천일한데그 작두 타는 거뭐뭐 뭐 어때요 뭐꼭 이게 작두 장군인가 뭐 누가 실뢰야만이탈수 있나요 그래서 아니다 타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아니다 아는 방법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만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 천지를 그럽니다. 그런 거 절대 믿지 말아라. 제자들이 신과 신과 소통을 하고 교통을 할 때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다 방법이 있습니다. 또 신이 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 자신은 그 내용과 그 뜻을 알지만 구슬 의뢰하거나 치성을 의뢰하거나 뭐를 하고자 하는 정을 보러 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일반 중생들은 그걸 모릅니다. 제자는 알지만 그러다 보니 제자들이 일반 중생들 그 당사자한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신의 증표로서 보여주기 위한 행위를 사슬 세기를 한다 뭐 이렇게 모방기를 뽑는다 작두를 탄다 <웃음> 뭐레락보니까뭐 징인가 여기다가뭐쌀붙이는뭐 <웃음> <웃음> 뭐 그런 것도 하더구만 이제 다 그랬으면 다, 다 그거 아니다 그러면 그러한 보편적인 방법으로 일반 사람들한테 알려주는데 그거를 정확하고 그 당사자도 인식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트릭이 섞인 그런 방법을 제시 해주고 보여주다 보니 저런 사단이 나는겁니다 저런 사단. 그러면은 제자가 알고 있는 거를 신의 뜻을 어떻게 그러면 중생들한테 전부론 중생 구단원 중생한테 알려줄 것이냐 그거는 각자 제자들의 몫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다른 방법을. 그래서 이천일은 오방기도 거의 안 씁니다. 근데 간혹 누군가 오방기 좋아 뽑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간혹은 한 번씩 오방기를 하면 따다는건안 합니다. 그게 뭐 뻔한 건데 왜 합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눈가리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건 그겁니다 어디 저게 물이 무속인 뿐만이겠습니까 종교 지도자 종교인이 라는 탈을 쓰고 이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단지 표적이 이번에는 표적이라기 편히 그런데 어든, 누구든 그런 상황은 다 있는데 어느 종교든 어느 종교다 있는데 불구하고 이번에는 무속인이 몇십고 해먹을 필두를 해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천일은 그럽니다. 일반 무속인들한테. 아니면, 이, 런 무속인이 아니더라도, 이런데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 많지 않습니까? 타로를 배워하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 무속인 아니에요. 그, 주역. 명리학을 배워가지고, 철학관 열어가지고, 그, 이거 사주 풀어주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무속인 아닙니다. 간혹 무속인이다 해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같이 사주를 풀어서 보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신제자라고 하면 사주 이런 거안 풉니다, 이거. 안 풀어요. 타로를 왜 봅니까, 이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분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옛날만 해도 타로라는 개념이 있었으면 없었잖아요. 좀 신에 나가보세요. 타로, 타로 전부는 놀렸잖아요. 그죠?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똑같은 개념으로 가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무속인, 신의 제자라 본인이 칭한다 하면, 절대로 일반 중생들한테 그런 식으로 어리버리하면 안 됩니다. 흔히 그, 흰발이 떨어졌다. 연발이 떨어졌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런 소리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제자가 신과 교감이 안 되는 겁니다. 교감. 내지는 자기가 모시고 있던 신령님들께서 그 제자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인해 가지고 안 계신 거예요. 저 천상에 불려가지고 혼난다든지, 뭔수가 나는 사단이 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제자는 그러므로 해서 그 잘못을 인해 가지고 이미 제자로서의 기능 신과의 그 접속기능을 상실했다든지 그리고 그랬을 그 때는 자기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빨리 개과천선해가지고 연발을 높이거나 신과 교광을 할수 있는 능력을 빨리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되는데 대부분이 안합니다. 우리가 열흘 중에 아니 좋다. 일주일 중에 일주일 중에 정말로 그 신령님을 위하고 본인을 참 자스리는 제자들은 일주일에 안돼도 2, 3일은 기도를 다녀야 됩니다. 기도를 다녀야 돼요. 기도가 뭐냐 명산대천과 그런 기가 좋은 이런데 가가지고 기를 받는 겁니다. 자기정화에 자기정화 이 천일이 늘 그러죠. 이 제자는 무섭기는 있잖아요. 돈 벌어먹으라고 무섭긴 해먹는 거 아니에요. 죄가 많아서 무섭이네 죄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현생에 죄가 많은 게 아니고. 죄가 많고 많고 쌓여오다 보니까 현생에 와서 는쭉 빌고 당기는 거예요. 빌어야 돼요. 그내 업장을 닦아야 돼요. 아니 자기 업장도못 닦아가지고 전생에 그렇게 많아가지고 앉아가지고 법당시키고 앉아가지고 빌고 울고 울고 지랄하면서 어떻게 남의 업을 닦아주겠다고 그럽니까 그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볼 속에, 제, 자기 뱃속에 똥 들은 줄 모르고, 너미 똥만 보고, 너미 똥 뭐, 묻은 거 보는 거 탓한다고. 그래서는 안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근데 대부분 제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철학관에서, 그, 철학 이걸 돌아댕기다 보면 사주경략 가르쳐 준다고 학원들 많아요. 개인도 많고. 그리고 거기서 배워가지고, 차라리 무속인이라고 하지 말고, 철학관 응? 우리 사주보는 사람 사주를 풀어보시면 다 사주하면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간혹 조금 더신뢰도를 신뢰감을 더 주기 위해서 법당 전해놓고 부처님 모셔 놓고 불상 저기 신상 모셔 놓고 이래 가지고서는 떡 하고 앉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응? 그걸 어떻게 그거다무속이라고하데그거 무속인이 아니에요 무속. 그래서 우리 무속인들은 또한 가지 명심해요. 기본 그 틀에 박힌 듯한 우리 그 문화재라고 하죠 문화재. 문화재는 그냥 단지 문화재로서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간 문화재, 무형문화재. 그분들은 우리 전래의 무속 형태와 무속의 그, 그 행위, 그를 전승 개선, 전승하고 계승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그 문화재, 무형문화재입니다. 음? 뭐, 한양고, 성거리고, 무슨, 어차피, 이복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진도군, 뭐, 식긴군, 막, 뭐 이런 것들. 바로 그, 그래. 그분들은, 그냥, 그분들은 그냥 문화재로서 족한 거지. 그분들이 막, 점사 잘 뽑거나, 잘하거나, 이건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냥 문화재예요, 문화재. 형식적인, 음? 그 틀을 이어받고, 전수하고, 보여주고, 우리의 전래의 무속이 이랬다. 하는 그거거든요. 그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욕심.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이걸 왜 욕심내요, 이거를? 제자가 돈 벌어먹으라고 제자가 안 했는데, 이걸 왜, 이걸 왜 욕심내요? 이걸 욕심내니까 사단이 나는 거예요. 구슬 응? 안 해도 되는데 구다라고 하고, 응? 취성 안 드려도 되는데 취성 드리라고 하고. 정작 최성을 드리고 구슬어야될 사람은 있죠. 하지 말라고 해도 지가 해요. 자기가 해요. 왜? 자기가 알고 자기가 느끼니까. 그걸 못 느끼는 사람한테 너구대야 돼. 너 주고. 이러니까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이 천일에 늘 얘기하면 두고 보세요. 돈 밝히고 이것 때문에 이거 이거 무속인 노릇 하는 사람들 정말 오래 못 갑니다. 이건 누가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보는 천일 법사 당신이 그렇게 옛날부터 그런 트릭이나 이런 거다 알고 있으면 왜 얘기를 안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모가 뭐 거예요. 이 천일이 그걸 뭐 벌을... 아니에요. 그런 건이 천일 소관이 아니에요. 하늘 소관이에요. 벌을 줘도 하늘에서 주고 벌을 줘도 아니까 잡아들이고 뭐 사단을 내도 하늘에서 하는 거예요. 신들이 하는 거예요. 단지 이천일은 천일 나름대로도 업이 있다 보니까 자꾸 닦고 고 닦고 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천일은 제자 무속인입니다만 저녁에 나가 대리운전 한단 말이죠. 대리운전 해요. 왜? 먹고살라니까. 앉아가지고 법당지키고 앉아가지고 이건 왜 아이고 손님 왜안 보내주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신령님 손님 내주세요. 이 소리 안 해요. 이거 왜? 난 내가 벌어먹고 살고, 실력이면 내가 가서 모시고 가고, 제자길 가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천일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죠. 2 천일, 어느, 어디, 어디 영상에서 얘기했나 모르겠습니다. 이 천일은, 제자가 1급부터 잠이 든 9급까지 있으면은, 2급 단계 넘어서가지고 1급, 책 꼭대기까지 갔어요. 하지만 내색을 안 하면 할 필요도 없고요. 이 천일은 누가 와서 배를 누르면 간판도 없습니다. 벨을 누르면 이, 이 천일이 안받아요. 이거 생각하면 얼른 받아야죠. 그죠? 그러면 점사비라도 받으니까 안해요 이거.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아니 내가 내 업장도 제대로 못 닦고 이러고 앉았는데 그래가지고 이 꼴꼴나게 이렇게 하고 살고 앉았는데 내가 어? 누구꼴 제대로 봐주겠어. 하지만 이 천일과 인연이 닿는 분들은 그건 신령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국 봐주 해결을 해줍니다. 그 외에는 안해요. 할 필요도 없고. 어느 분들이 간혹 간혹 이, 이 점, 점, 점을 점점 보겠다고 일부 경찰서 다 찾아와가지고 한는소리가 어떻게 오셨냐 하고 이 천일이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알아 자기가 뭐 때문에 왔는지를 내가 알아맞추는 거예요. 아 그럴 것 같으면 이 천일이 로또 번호 찍어가지고 로또 돼가지고 말지 내가 미쳤다고 여기 이지라고 앉았어요? 그렇게 잘할것 같으면 그거 아니네요 아니 물론 정말로 만에 하나 만명 중에 하나 만 분의 일그 정도 제자들 중에는 딱 보자마자 너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제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 이 천일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럴 능력이, 아니, 완아가지고 지가 뭐 때문에 왔는지 알아맞춰보라 알아 하는데, 나 능력 없다. 그냥 차 한잔 마시고 가셔라. 그러고 말아요. 왜? 본인 스스로가 이 점과 그, 이 점을 봐주고그 사람의 재견이 따지고 보면 정신과의 사랑 똑같습니다. 정식과 의사한데 못하는 얘기 비슷한 얘기를 그런 고민을 얘기를 하고 풀고 그러면서 해결 방법을 찾고 그래 가시는 거예요. 아니 당장 한 시간 한 시간 앞에 이 천일 법사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저는 진짜 아니 한 시간이 뭐예요? 지금 이 천일 명상을 찍고 있습니다만 10분 후에도 이게 지진이 날지 뭐 지진이 폭사 무너질지 이거 누가 찾아올지 몰라요. 그거 알면은 2 0 2 2년이라고살겄냐고요 로또번호 찍어가지고 로또되지 절대 제자분들은 일단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자분들은 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중생분들은 또 알아 중생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속인들은 전지전능하지가 않아요. 또한가 늘, 이걸이익 이게 관하니까 그래요. 그, 인터뷰, 거그 저기, 텔레비전 나오다 보니까 뭐, 어, 저 전국 각지에서 그전보 오겠다고 뭐, 새벽 언제부터 나왔네 어쩌냐 하더구만. 정작, 능력있거나, 이, 잘난 제자들은 표시를 안 내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막 화려하게 꾸미고, 어쩌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도 또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하나 하면 손님이 안는데요 알기 우습게 알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말을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그 화려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하다보니까 여능무당들이 그렇게 막 이게 어? 이여기안 이, 이, 이, 들었는데 화려하게 놓고 겉보기는 뭐, 뭐 이렇게 타고 막 그런 데만 쫓아다니고 불라방같지 그거기도 엮여가지고 나중에 막돈 홀라당 해먹고 울고 불고 집안 절단 나고 이게 뭐예요 절대 굳하지 마세요 전보로도 가지 마요 전보로 뭐하러 가 가야 마지도 않는데 그 이거 뭐그거 t v 선 걔네들 그 작가들 쭈르 얘기하대 뭐 무슨 뭐 법, 원치, 법칙 원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쭉 하는 얘기가 그렇다고 거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거기서 그 얘기예요. 전번에 가봐야 된그 얘기 그 얘기지. 이천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식하면 무당도 원래 못해 먹어요. 똑똑해야 무당해 먹는 거예요. 사기꾼들 어리버리한 게 사기쳐 먹을 것 같아요. 못쳐 먹어요. 머리가 좋아야 사기쳐 먹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서울 개보다 그 많이 해본 그렇다고막 너희들도 사기 쳐라. 왜 사기를 못 치냐. 그, 저기, 유튜브 올렸던 그 영상이 편집해가지고 나온 다구만 그런, 그런 사람들이 놀렸어요. 이 천일? 절대 사기 못 칩니다. 왜못 치냐. 이 천일이 잘못하면은, 이 천일 애들이 둘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잘못된 걸 알아요. 인과응보거든, 그게. 응? 인과응보. 내가 잘못 삶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의 피는 물로 난 죽어버려야지 그게 있는 거예요인광부 내가 싼 똥은 내가 딱 내, 내가 치워야 되는 거야 내가 내가 치유해야지 너떤너마 치유라고 할거예요 이천일을 한대는 자식이 둘이 있는데 이천일이 잘못 삶으로 인해 가지고 업을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애들은 아빠 때문에 피해를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기 업도 각자 애들업은 어오지만 애들, 애들 자기업 플러스 아빠여업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아빠가 업을 닦아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덮어 씌우고 갑니까? 그게 뭐냐 가끔 보면 그러죠. 아빠 빚 때문에 애들이 뭐 개고생하고 앞 저기 부모가 애들 명의로 대출 받아가지고 홀라당 헤쳐먹고 사회에 뉴스만 많이 나오잖아 그런 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디 전보로도 가지 말고 굿도 하지 말고 지성도 하지 말고 그냥 팔자대로 사다 가요. 죽어 그냥. 그러면 돼요. 지금 막어렵잖아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뭐죽을 때까지 힘들었어요 언젠가 좋을 날이 있겠지? 대신 이제 이천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덕을 쌓고 그냥 이렇게 살아요. 그냥 힘들어도. 그러면 돼. 그건 걱정이 많아 그러다가 안, 안 되면 만약에 전부로하고 싶고 그러면 가란 말이야 가는 대신 뭐막 거기서 뭔가 확 터지는 뭐 해답 이런 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위안을 받으러 가시란 말이야 근데 갔더니 구슬하라고 하더라 그 사람들 하라고 한다고 해서 건아니잖아 그죠 안 하대 만약에 어 내가 정말 맞아 난 구이라도뭐해 봐야 되겠어 하고 구술할 때는 순전히 본인 책임 자기 책임 하에서 하라는 거죠 어, 니가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뭐니 아무것도 안 됐잖아 우리 그다 아까 저 서대 그랬잖아 요 니가 죽으라 면 죽을 거냐고 그러니까 무속인이 죽으라 면 죽을 거냐고요 아니잖아 이 천일이 <웃음> 한동안 때마다 금일 영상을 찍고자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저, 저 TV 조선 저 보도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저걸 기회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그 잔무당들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가 영빨이 떨어지고 신빨이 떨어지면 명리학 사주공부를 해가지고 차라리 사주 사주가 주라 니까 사주 사주는 통계학이기 때문에. 대충 맞아요 그냥 대충 이렇게만 해줘도 돼 그죠 여러분도 타로점 보는 건 똑같아요 그냥 그 저기 그 서울 그 방송사 그 양반들부터 막 무슨 뭐 무슨 쌀 무슨 쌀 해가지고 뭐무뭐뭐과부쌀멋쌀뭐 저거 쌀 뭐, 뭐 독수공방 쌀뭐 비활해발 그래 다 나오더만 그게 원래 무슨 쌀 무슨 쌀 이런게 다 주역 쌀이나 명약에 나오는 거예요 명약 우리 무속에서도 그렇게 많은 살이 나오진 않아요. 원래 무속 자체가, 내로, 그, 그, 그, 토템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토템이즘? 그, 내려오면서, 중계넘어은그 사주 명리학과 같이 주역사와 같이 짬뽕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는 니꺼 내 것도 안 돼버린 그 상황이 돼버렸는데, 경계를 딱 나눈다고 하면, 정확하게는 사주 명리학에 나오는 용어들이고, 그쪽에 풀이에요. 아까 유천이 뭐라 그랬어요? 무식하면 지혜도 못 해먹는다니까요. 똑똑해야 돼요. 그러면 똑똑하게 되면은 허접하게 맨그 사슬이나 세우고 그 작두나 탄다고 잘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그 중생한데 신의 뜻을 딱 보여주려고 하면은 어떤 게 이거를 심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천일이 주창하는 게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꿈 꿈은 거짓말을 안 해요. 꿈이렇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유명한 배우랑 아나 쟤랑 하룻밤 자고 싶어. 그자주요 그게? 어릴 때는 어려 사춘기 때는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안데 일반적인 아니에요. 어나는 쟤랑 결혼하고 싶어. 그게 돼요? 꿈에서 돼요? 안 된다고요. 사춘기 쪽에. 하나의 그런 그 과정이 있으면 진짜는 아니란 말이죠. 신과 관련돼가지고는 꿈으로 우리 예지몽이라고 하고 선몽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꾸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다 안 돼요 이게. 그럴 때 신과의 교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지몽이에요. 선몽. 그러면 일반 중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꿈꾸죠. 꿈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뭔가를 하소연하더라는 거죠. 응? 그거는 그 집안에 분명히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당이 무속인이 그 여러분들 머릿속 꿈속에 잠자는데 꿈속에 들어가가지고 막그하소연한거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2 천에는 그거, 예지몽, 선몽, 요거를 1번으로 쳐요, 1번. 이거는 제자가 신의 뜻을 잘못 이해할 수도 없고, 그대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꿈풀이만 제대로 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오늘 자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엄마, 엄마 아버지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얘야, 나좀 구해줘. 이런다 시자고요 이게 언제니까 놀라서 그러겠죠. 그죠? 그게 아닌 다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아니다 그래 놓고서 나중에 뭐돈돈 돈 뺏겼네 돈 잃었네 어쩌네 저또 수, 무슨 수용이 있어요 뭐 원님 지나간다 나팔 보는 거예요 이거? 수용이 없어요 <웃음> 어디가서 내가 사기를 당했네 뭐 어쩌나 하지 말고 응?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우리 무성이들 말고도 널렸어요 응? 널렸어 막. 병을 먹었지, 뭘넣었잖뭐였잖아별게막 뭐 널렸잖아요. 빼인 뉴스 봐봐요맨 그런 거지. 세상이 이이 이 천일은 제자다 보니까 요구리 무속인 관련 요것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부를 가지도 말고 국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요. 응? 하지만 뭐 하래? 그들이서 마시는 거 사는 거요 그래도, 그래도 전보로 하고 구도하고 싶다. 그럼 본인 책임 많이 하세요. 하라고 한다고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아 이건 해야 되겠다. 그럼 하세요. 그, 그건 하세요. 그리고 판사님 말대로 본인이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나마 본인 업장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 2001이고 카페에서 포토 넣게한번 있는데 그겁니다. 그 홍기각당의 윤홍식 그 원장이, 그분참 말을 참 잘해요. 학식도 돕고. 그, 그 강의 한것 중에 한 대사가 있습니다. 굿에 대해서 잠깐 평가를, 물론 넘어갔는데, 전혀 효과가 없진 않다. 일정 부분 효과는 있긴 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거기서 얘기하는 그 굿은, 대나한 대한 굿이 아니고, 사이비가 하는 굿이 아니고, 오리날 제자가 했을 때, 시행을 했을 때 하는, 그, 그런 구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나서 나는 그런 구이 아니고요. 아시죠? 이천일은 그 방송분에서 속상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저런 게 자꾸, 음, 이시화는 대표요도 있고, 도 돼요. <웃음> 그리고, 예, 얼마 전에도 뭐, 무속인 인구가 뭐, 얼마다? 몇 명이다? 뭐, 이렇게 하지 뭐 마. 몇만 명이다? 뭐, 이렇게 나오더구만. 이만큼 무속인 그 이게, 이게 영역이 커져서 그럴까요? 하여튼 저걸 계기로 해서 많이 자정되고 순화되고 어 이래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얘기할게요 일반 사주보는 사람들은 무속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사주보는 사람이 그냥 철학관 여러분들도 그 저기 뭐 정례퇴직하고 할거 없으면 가서 저 저기 저 철학, 저기 역학 그 교실, 뭐 역학학원 뭐 이런 거 있어요 거기 가서 배워요 배워서 그 본인이 말좀 잘하고 하면 철학관 차려 그냥 해 그냥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하셨죠? 그렇죠? 그런 거 하고 어느 아, 타로 타로 배워 또 그래서 시내 지하상가 같은 데 가가지고 한쪽 기팅에다가 타로 상가 타로, 이렇게, 가게, 접방 하나 차려, 그냥. 그러면 되지. 아았죠이 천일 같은 제자들은, 이게 골 때리는 거야, 이게. 응? 뭐 앉아가지고, 벌러 놓어가지고 누구 전부로, 전부로 안 오나, 이런다고 전부를, 아니에요. 전부로뭐할거요 점사 빼지도 못하는 게. 응? 그, TV조선 그 프로그램 중에, 분 얘네들이 작가들이나 막 연출 중에, PD가 막 넘어갔는데, 일부러 인위적인 게 있어요. 그, 뭐, 이렇게 뭐야 저 김정남이랑 몇명 죽은 사람도 사주 들이는 뭐, 이렇게 앉아, 들어 들어가가지고 물어보는데, 만, 만, 조두순이, 그, 잠깐한 카트만 넘어가. 조두, 조두순이 사주를 놓고서는 물어봤을 때, 누군가 어느 무속이니 그런 얘기딱 한마디 했어요. 어? 그니까 러 10년 전에 물었어요. 2008년인가? 그래서, 10년 전에 이 사람 어떠,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째느냐 하고 툭 던졌더니, 아, 저기, 피디, 이제, 아나운서인가 누가 해간 기자가. 그 무속인이 딱 뭐라, 어, 이 사람 죽은 사주로 나오는데요? 요 한마디, 요 멘트만 딱 나오고 샥 바뀌었어요. 편집한 거죠, 이제. 그게 맞죠, 그거는. 그 제자는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왜? 조두순이는 이제 깜빡에서 10년을 넘게 살았어요, 이제. 뭐2000뭐 언제 뭐 나온다고 난리는데 그못 나오게 하잖아요, 지금. 이미 교도소에 갇혔단 말이에요. 2008년에 잡혀가지고, 그 못된 짓을 해가지고, 이 자식이. 그러니까, 얘는, 어, 죽은 거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사형감이란 말이에요, 사형감. 그게 맞죠. 근데, 그런 것처럼, 그냥 대, 내가, 나도 이제 천일을 쭉 보다 보니까, 개 하나 하 제대로 뽑더라고요. 그, 무솔인이 죽은 걸로 보는 거는 그게 야 깜빵에 있는 거지 그걸 왜 죽은 걸로 보냐 이렇게 볼게 아니 그게 맞는 거예요그 표현이 움직지를 못하잖아요 시실은이 없고 갇혀 있고 이미 죽었어야 될팔자고 그러니까 당연히 죽은 걸로 나온다고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텔레비전에서 언급이 없었어요 대무시하고 가는 거죠 이제 왜큰 주제 다른 게 있으니까 그 무당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건 다 트릭이고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으니까. 또, 또 하나. <웃음> 이 무속인들 선거리, 안진거리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주를 풀어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무, 무당들이 꿈닥거리고 구슬하고 막, 오내 아, 뭐 설레요!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지하기들로 는 마음에 안 들고 트릭이란 게 보이잖아요. 그죠? 보이는 뭐 거야. 이렇게 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투대 말로 막 연락 까는 딱 까도고 막왕 까도 다 까질 거다 까세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부로 가지 마세요 굿도 하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되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까질 거 어차피 뭐 요즘 백세시라고 하지만 백세도 아무나 사나 안아. 그죠? 그냥 내 팔자대로 내 운명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요. 그냥. 그게 그게 제일 좋아. 응? 어차피 다들 그래죠 다음 생에 뭐 인간으로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죠? 이천지 하는 말이 있어요. 저승은 아무나 가나. 죽었다고 다 저승 못 가요.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저기 내가 웃을게 가끔 얘기하는 서울대는 아무나 가나. 그런 얘기 해줘요. 죽으면 여기 여기 지구에서 살다가 죽으면 전부 다 이렇게 저기 가요? 저저승가요안 가요, 가요. 못가 어떻게 가못 가요 그냥 떠돌다가 죽는겨 그냥 또 저기 그그 그 귀신 노름 하다가 죽는 거야 그냥 아셨죠 그러니까 어차피 죽기 전에는 모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대팔차 그렇고 그러니까 괜히 여기저기 현혹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살려면 그냥 죽자고요. 알았죠? 참고로 이천일 다음사이트 카페 그 귀신용혼조상 그리고나 칠성당 아 칠성당 이라고 쳐도 나와요. 아니면 그냥 인터넷에 천일법사하고 딱 검색어만 치면 이천일이 막 떠들은 얘기 영상 별게 다 나와요. 그렇게 해서 한번 심심할 때마다 위안 삼아서, 보세요. 보면, 한 2000일이 한 10여 년 넘게 떠드는 글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2000일 다 기억도 못 해. 아셨죠? 단지, 2000일이 기억하는 딱한 가지, 그때나, 숙된 말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 편함이 없다는 거. 이것만 알고, 심심할 때 위안 삼아서 글이나 한 번씩 읽어보고 그러세요. 그러면 돼요. 그렇다고 2000일이, 처음, 너는 처음부터 잘했냐? 아니에요. 나도 못했지. 내걸 처음부터, 어떻게 해. 나도 사람인데. 제자지만 사람, 이 제자지만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 그럴 것 같으면 뭐? 나도 뭐 띠까띠까 잘 먹고 잘 살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나도 밤마다 자식, 밤 12시면은 법당들 에가지고 살려달라고. 아, <웃음> 고 <하고> 울어요. <웃음> 농담이고. 야, 하튼이 천을도 인간이란 말이죠. 몰라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아유, 모르지. 아, 그럴 것 같으면 은뭐 있는 게 있잖아요. 중이 재물이니까 못리는다고이 천을도 머리 못 깎고 길렀잖아 이렇게. 이거 보이나 이거? 아, 여기, 여기 꼬들꼬란 데? 여기까지 내가 여기까지. <웃음> 머리 못 깎아서 길러보여요 머리 깎아는 진짜 깎았지. 아셨죠? 여하튼, 날 춥고, 이제 그, 입춘도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2월, 어, 2월 4일, 2월 첫 주, 2월 첫 주가, 우우 그렇게 일주일도 안 남았네. 입춘이. 응? 무술년 그, 입춘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하... 여하튼, 살다 보면 누구나 괴로, 괴롭 괴로, 괴로움도 있고, 응? 그, 이제, 희노애락이라고 하잖아. 그, 그죠? 생로병사, 희노애락. 만 아시면 돼요. 생로병사, 나무는 돼지고, 희노애라 기쁨은 슬프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야, 그렇게 살아요. 뭐 이렇게 머리 아프게 살아 아시죠? <웃음> 파이팅입니다. 자 이게 지금 아, 저기 지랄하고 한창 떠드는 것 같은데 저기 30분도 모르겠네. 지금 이게 끊겼, 끊겼으면 죽었어 이거. 자 이 겨울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게 보내세요. 자 이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부겄다. 아이고